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직장인의 은퇴와 노후 대책 방법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인데 이는 얼마 전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고 상담한 어느 50대 직장인의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와 노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심지어는 나이가 젊은 직장인들 마저도 퇴직이나 은퇴 등을 염려해야 하는 것이 요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분도 그러한 분중한 사람인데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그동안 상가주택 건축 등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수없이 많았고본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나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도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디벨로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싶다며 상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상담한 분과 이와 비슷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기 바라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건물주는 가장 안전한 은퇴 노후대책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테크나 노후대책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죠. 보험이나 주식, 경매,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와 은퇴 준비 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것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상담한 이 직장인도 주식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되는 것은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특별한 난리가 나지 않는 한 땅값이 내리거나 건물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경기에 따라서는 임대가 나가지 않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와 같이 투자금액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잘 되는 경우에는 큰 돈도 벌 수도 있고 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물주 되기가 쉬워졌다고 라 하는 것인데 또한 건물주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 특히 요즘과 같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가주택 등 건물주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평생 소원인 내 집을 지어보고 싶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어보려 하거나 주물주의의 건물주라는 건물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도 잘알 수가 있는데 상담을 한그 직장인도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러한 계획을 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처럼 언제 또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그 비싼 아파트에 그냥 사는 것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건물주가 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디벨로퍼나 직장을 나오더라도 전직을 할수 있는 수단 등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가주택을 지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물주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그분은 건물주가 되는 것은 투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퇴직을 하기 전까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만 잘 선정한다면 이들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서 해줌으로써 직장을 다니면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아내가 해도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설계와 공사 등 건축 전반적인 과정 등을 직장의 얽매인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들이 주도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심지어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들이 이러한 건축을 주도하다가 건축의 적성이 맞아 조그만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킨 사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어렵지도 않고 특히 요즘 활동하는 건축사나 공사 등의 전문가들이 과거 직장사들이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며 인터넷의 발달로 전문가를 물색하거나 설계나 공사관리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문제없이 이러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건물주는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밖에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은퇴나 노후 대책으로 좋은 점중에 하나이며 잘하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아파트에 살고만 있기보다 옳은 아파트값으로 건물주가 되려고 하다보면 잘 되는 경우에 건축한 건물을 팔고 또 다른 상가주택을 계속 건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같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친구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의 일을 맡아 건축할 기회가 생겨 본격적인 디벨로퍼로 활성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신의 건물을 지어 팔게 되는 경우 예상치 못할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한 그 건물을 건축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그 건축을 하면서 구축한 건축사 등 전문가와의 관계 등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건축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본격적인 디벨로퍼로서 또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요즘 아파트 사업 등으로 활동하는 주택회사나 건설회사의 대표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다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의 기회도 될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런 디벨로퍼나 주택회사 또는 건설회사를 하는 대표들의 대부분이 건축을 전공해서 건축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일반인이 건축을 하다가 자신의 적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소환을 발휘한 사람들이라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의 대표자들은 기술자 등 건설 전문가 보다는 경영 등을 공부한 문과 출신이 많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건물주는 제2의 창업수단이라고 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건물주가 되는 것은 이외에도 직장생활을 탈출하거나 퇴직이나 은퇴 후에 할 새로운 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러한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짓다가 이때 터득한 건축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축한 전문가들의 인맥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하다가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로 전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회사를 퇴직하거나 은퇴 또는 노후대책으로 건물주가 되려다가 은퇴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바로 디벨로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퇴직자들이 주로 흔히들 한다는 재과점이나 음식점 등의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땅과 건물을 보유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은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그 집에 살거나 임대를 주면 되는 일이므로 다른 업종에 투자하거나 또는 분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어 망하는 일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다른 사업처럼 그 일에 매진할 필요도 없이 좋은 땅을 물색하고 건축사나 시공사 등 파트너만 잘 관리해서 2-3년에 하나씩만 해도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서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전직을 하거나 은퇴 후에 할 일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 분도 많고 또 얼마 전 상담한 직장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어느 직장인의 퇴직, 은퇴, 노후대책으로 건물주를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건물주는 가장 안전한 은퇴 및 노후대책 수단이다. 두 번째로는 건물주가 되기가 쉬워졌다. 세 번째로는 건물주는 직장에 다니면서 대비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건물주는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된다. 다섯 번째로는 건물주는 제2의 창업수단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얼마 전 상담한 어느 직장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조건이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의 적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디벨로퍼 사업은 우선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직장인들에게는 투자구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퇴직이나 은퇴자들에게는 노후 대책으로 좋다는 것이며 잘하는 경우에는 투자 전직 또는 제2의 창업수단 더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디벨로퍼나 소규모 건설회사 등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냥 비싼 아파트 등을 활용하지도 않고 머리에 이고 사는 것보다는 은퇴나 노후 대책으로 유망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과 직접 경험하고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실제 그러한 사례를 소개한 영상들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실제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